안녕하세요.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서신면 장애리에 위치한 3차선 도로에 접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저렴한 대형 평형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경계라인을 표시한 토지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경계선 외에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시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해양산업단지는 해양레저의 접변 확대 및 해양산업의 육성발전, 마리나와 연계된 보트요트의 제조 수리 판매를 갖춘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입주업체만 250개, 고용인원만 5,000명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고 제부도는 전곡항 해상 케이블카와 전곡 마리네항 등의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인근 산업단지 유동인구와 주말 제부도 나들이로 301번 지방도를 거쳐 제부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301번 지방도에 접해 있는 이 매물을 대형 카페나 베이커리 창업으로 활용해도 좋아 보이고 자동차 캠핑용 부지 공장 부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이 지나갈 때 광고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본 매물 주변에 전곡해양산업단지는 400m 이내에 전곡항 1.25km 제부도 유원지 입구 900m 이내 서신시내 3km 등 생활의 편리성과 놀거리,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참고로 송산마도IC까지 차로 14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의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장회리 면적은 2020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추천용도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창업, 자동차 캠핑용 부지, 공장 부지, 주차장 부지, 매매가는 40억 4천만원 평당 200만원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벅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